디즈니 틀린 그림 찾기와 함께하는 환상적인 모험!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여행!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게임 모드! 틀린 그림 찾기의 끝판왕! 항해를 도와줄 귀여운 배와 다양한 아이템들! 디즈니 퍼즐들을 모두 모아 나만의 갤러리를 만들자! 지금 디즈니 틀린 그림 찾기를 다운받으세요!